11시 11분이에요, 11시 11분. 이제 막 운동을 갔다 왔고요. 음, 아, 너무 힘들어요. 아까 운동가기 전에 닭가슴살 하나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야식으로 요 토마토를 먹으려고요. 이 토마토는 월샘식품에서 그냥 제품만 제공해 주셨고요. 이게 뭐냐? 어, 여러분 그 아시죠 토마토계 샤인머스캣 스테비아토마토 일명 토마고인데 제가 이렇게 방울토마토로 된 스테비아토마토 먹어봤어도 이렇게 큰건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씻어서 왔고요 이거 하나만 먹고 우선 잘 거고 내일 회사 간식으로좀 싸갈게요 어. 근데 응. 저, 어, 제가 과일 딱딱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복숭아도 딱복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 진짜 탱글탱글해 흥. 스테비아가 그거잖아요 천연감미료 천연감미료인데 이게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천연감미료예요. 그래서 설탕보다 2-300배의 단맛으로 된다고 하는데 제가 토마 방울토마토 먹어봤는데 이거 큰건안 먹어봐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거기다가 진짜 과육이 엄청 단단해 엄청 단단해 그리고 되게 빨갛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요. 운동을 너무 오래했어. 한번 먹어볼게요. 물지 않았는데, 그냥 겉에서 단맛이 나. 음. 음. 이렇게 과일 이 진짜 단단한 거 좋아하거든요.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있고, 그리고 엄청 달다. 음, 너무 맛있어. 음. 이걸로 다이어트한 여대인들 많으면서요. 음. 이거 먹다가 일반 다이어트 토마토 못 먹겠다. 응. 음. 그냥 우리 토마토 먹을 때 서태 절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딱그 맛이야. 응. 음. 근데 이게 천연 감미로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소화기에서 흡수가 안 되는 안 돼서 당뇨병 한자를 먹는 그런 천연 감미료라니까 진짜 괜찮네요. 토마토 키울 때 스테비아 물타 가지고 이렇게 줄게 주사하면 이 맛이 날까? 음. 내일 회사 간식으로 갖고 갈거좀 싸나겠다. 에다가좀 싸가야지. 원래 그 일하다 보면은 좀 빡칠 때가 있거든요. 일이 잘안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달달한 거 원래 그때 진짜 초콜릿이 너무너무 뜨리는데 초콜릿 대신에 내일은 요 토마토계 샤인머스캣 토마토로 먹겠습니다. 요거 회사에 가져갈 거예요. 요거 이렇게. Day two. 네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 피트박스에서 저한테 저탄수 고담배 이 김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우스불 소세지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김밥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단백질량이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어, 얘는 불고기맛 피자마 청양고추 맛 있는데 단백질 량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만약에 60kg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60g 정도 해야 되는데 요뭐 김밥 하나랑 이렇게 소세지 하나만 먹어도 벌써 제가 하루를 먹어야 단백질을 다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교적 단백질이 엄청 높더라고요. 뭐 29g, 31g, 29g, 29g, 20 29g, 29g. 어, 저는 오늘, 요, 청양고추 맛이 너무 궁금해서 청양고추 맛 가져갈 거고요. 이 조리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회동 없이, 냉동실에, 냉동 상태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3, 30분, 33초 돌리고요. 프라이팬에는 뭐 기름 두릅고, 살짝 구워서 세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요 계란 김밥 계란물 입힌 기밥 엄청 맛있잖아요. 그래서 계란물 입혀가지고, 구우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요거를 전자레인지 돌릴 거고요. 배고파서 저녁을 먹고 좀 이따가 운동을 가려고요 어, 오늘은 저녁은 닭가스살과 곤약 면 입니다 제가 곤약 면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곤약이 칼로리가 낮고 그래 가지고 곤약을 좋아하는데 거기다 닭가스살을 추가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집에 매운 떡볶이 소스가 다 떨어져서 좀안 매운 걸로 했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두개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맛이 좀안 매울 것 같아서 이 불닭 소스를 좀 뿌려 먹고요 아니 뭐 다이어트가 불닭 소스냐고 그럴 수텐데아스리라차를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 쓰리가 다 떨어져서 주문했는데 아직 안 했어 요거를 요렇게좀 뿌려주셔가지고 계란 같이 먹을 겁니다 이정도만 뿌려줬어요 요렇게 불닭소스를 넣으니까 빨개져가지고 좋군 뭔가 청양고추도 넣었다 저는 곤약면 고냉면 좋아해요. 곤약면이 칼로리가 낮아. 그리고 식재섬유가 풍부해서. 근데 대신에 곤약만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망이 올수 있으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요. 음. 이거 곤약면 쿠팡에서 우동면 같은 게 있다고 샀는데 왜 이렇게 다비을 쌌냐. 늘 먹던 분양면 살 거. 이건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면이 너무 다 짧아 이렇게. 음. 응. 음식은 빨리 가지 아 힘들어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아, 제가 주중에 못했던 운동을 주말에 몰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 저녁 먹기 전에 간단히 요기를 좀 하려고요 이건 헬프에서 보내주신 단백질 반인데 이름이 단백이에요 단백이 이렇게 단백이 응. 이거 한 통에 10개 들었는데 벌써 제가 아, 몰래몰래 다 먹고 지금 이제 3개 남아있어요 3개 이거 그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제, 제 입맛에 딱이에요. 이게 콜라겐도 2,000mg 들어있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15g 들어있고, 또 당류가 안 들어있대요. 고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성분을 떠나서 제 입맛에 되게 잘 맞아요. 이게 원래 푸르틴바가 잘못 먹으면 이렇게 텁텁하거든요. 근데 이게 텁텁한 맛이 없고, 그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단백기 단백이 이거랑 같이 어 요즘 그린 요거트 먹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 지난번 그 자막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회, 회사 근처에 롯데마트가큰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통기약 임박한 물건들을 세일을 해요 엄청난 세일을 해 근데 딱 얘가 있는 거야 어? 저, 저 지난번에 이거 먹고 너무 반해서 요즘에 꽂혔거든요 완전 그래가지고 50원 세일하길래 바로 두템에 왔습니다 얘랑 같이 먹으면서 저녁 먹기 전에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 요게 단백인데 이렇게 견과류도 콕콕 박혀있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텁텁한 맛이 없어서 진짜 맛있어 진짜 여기다가 그린 요거트 요즘 그린 요거트를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음? 음?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 적당히 꾸덕하면서 되게 고소해요 음. 당류 없는 이 마음에 들어. 음. 콜라겐 2 0 0 m g 슈가 제로, 프로틴 15g. 칼로리는 하나에 123칼로리. 음. 단맛도 그렇게 없어요. 단맛, 달진, 않, 단맛이 되게 적어요. 단맛 적고, 꾸덕감도 좀 적당히 꾸덕하고, 프로틴 약간 그, 프로틴 맛에 텁텁 넣고. 그래서 이거 경기기간 동안에도 하나씩 입고 했죠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을 중고로 샀거든요 응? 왜냐면 집에 데스크탑이 있는데 이 데스크탑이 제가 대학원 때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지? 10년째? 응. 지났구나 <웃음> 한 12년 된 데스크탑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켜잖아요 좀 샤워하고 알지만 켜져 있어. 그래서 편집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고생을 해서 이번에 노트북을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자기 노트북 판다고 해서 한 일주일 써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제 노트북. 탱크 같죠? 그릭 요거트야. 제가 뭐 요즘 먹고 진짜 완전 꽂혀가지고 마트 이거 50% 할인할 때마다 유통계에 인마 코너 가서 50% 하려만 무조건 사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다안 나오고 여기 블루베리 콤포트 는게잘 나오더라고 모시라트그 때는 블루베리 콤포트는 떼어버리고 이렇게 요거만 먹어요 요번에또 콤포트 같이 있는 거 사는 있었는데 그거 떼어봤어요 그럼 엄마 아빠 식빵에 발라주시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원래는 커플렌트바 그 프로틴바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텁텁하고 내새맛이잘안 맞아. 프로틴맛구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빠이니까 아, <목소리> 데리야끼 막창 야채 고창 모델뼈. 영상은 안 찍을게요. 왜냐면 아빠랑 편하게 먹을 거니까 영상은 안 찍겠지만 좋게 무창을 맛있게 먹을게요. 주말이니까 이 정도 먹어줘야지. <목소리> <목소리>